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폐업 이후 오랜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만큼 처음보다 확실히 더 알고 가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재창업인 만큼 이제는 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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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영자가 이러한 정부의 재창업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실패율이 높은데요. 그래서 생존률 또한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재창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창업보다는 생존률이 다소 높게 나옵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기업의 생존률이 일반적인 창업기업에 비해서 일반적인 창업 기업이 38%라면 재창업 기업은 약 80%로 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재창업을 하는 그 기업이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정부의 재창업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창업 관련 지원정책 신청 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는 흔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결국 영리 기업이 영리의 목적으로 시장 환경에서 생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재창업 자금을 정부가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특정한 재창업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요건을 통과한 그 재창업의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재창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먼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폐업을 하게 되면 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영자는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 또 재정적 자원, 모든 것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폐업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두 번째는 그 요건을 통과한 이후에는 경제적인 활동 주체로서 금융행위를 할수 있는 당사자이느냐. 이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더라도 재창업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첫 번째는 신용불량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재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재창업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창업자가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요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적인 제, 제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폐업을 했을 당시에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받고 있는 채무 문제가 합리적으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됐는가라는 문제이겠죠. 때문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책 자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다시 말하면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든가 신용회복이 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파산 면책을 받은 자인가 등의 요건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지겠죠. 첫 번째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가 불이행됐거나 혹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수혜를,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법원의 판결로 고의적인 부도, 행령, 사기의 경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겠고요. 세 번째로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금융기술 물란이나 청산 등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등록된 기업인 경우 네 번째로 재차업을 준비 중인 자가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정책적인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세금 체납의 사실이라는 것은 어, 정부가 내야 되는 법인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대한 납부의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적인 재창업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 회복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개인 파산 면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용 회복은 무엇이고 파산 면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신용 회복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기간을 유예받는다든가 금액을 분할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내가 채무에 대한 이행사실을 확약하는 것이고요. 파산 면책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의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신용 회복 절차와 또 파산 면책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 회복과 채권에 대한 파산 면책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신용 회복과 파산 면책은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채무의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신용 회복과 파산에 대한 절차는 표로 제시를 해놨으니까 해당된 내용을 보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창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규정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요건이 더 있죠. 보통 창업을 해서 폐업에 이르게 되면 경영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의 힐링과 다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경영자가 이런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 신여, 이러한 신념과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이러한 신념과 열정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용회복과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 조정에 대한 운영 주체, 그리고 기관, 그리고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가, 표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현재의 상태를 전문가와 같이 상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고배잔을 진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하고 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창업에 대한 아이템은 있는데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역할 분담을 할 공동 창업자를 꼭 만나셔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창업 도와주는 정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는 창업사관학교나 창업선도대학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그 창업진흥센터에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각 지역별로 테크노파크에서도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이 또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해주고 여러 멘토 분들이 창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창업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예비 창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사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정말 오늘 이런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예. 지방세나 국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하면 재창업에 지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찬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각, 각종 제도적인 수혜에서 근본적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정부의 제도라는 것은 세금을 재원으로 수혜를 주는 것인데 세금을 세금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적인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크게 부담이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분납하는 방식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업 후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만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받을 수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어, 매출액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추계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폐업 이후에 발생한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매출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러한 것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가산세나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요지는 반드시 세금은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과 파산 면책 중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재창업자가 신용회복을 할 것이냐 파산 면책을 해, 해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일 텐데요 사실 이것은 그 재창업자가 처하고 있는 여러가지 채무 상태와 자구 노력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금을 줄때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법원의 파산과 면책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책 판결을 받기가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가 신용회복의 절차가 좋은지 아니면 법원의 면책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